보성을 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부 일부... 간단하게 그 해볼 게임이 있는데요. 나라가 몸으로 말해요를 해볼 거예요. 문자 출제를 저희 피디님들께서 해주시고 나라가 몸으로 어떤 단어를 소리 없이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추시면요. 제일 많이 맞추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대사 멘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라든가 모닝콜이라든가 뭐든 상관없으니까 원하시는 멘트를 나라가 ASMR로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켜 아, 결국은 과연 어떠 것인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웃음> 와! 와! 또는 쉽지. <웃음> 아, 오그 장비 완전 자랑스럽고만 어디에 나도 창피하지 않은데 이 탄분진들 네. 맞추셨습니다. 네와 야. <웃음> 이건요 여러분 이거 힌트만 드릴게요 이거 머머의 머머예요 이거는 지혜분들 머머머부터 알려줄게 머머머. 이거 기에 거는 그겁니다. 앞에 게 중요한데요. 앞에 거.. 하 이거 어떻게 가치겠요 아니 그러면 다시 그쵸 그쵸? 이거 약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기도 하거든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나라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와유통돈들이 와! 맞아요. 피치! 맨사는 뭐하나 우리 학모니가안잡아가고 와~ 비움~ 다음 조제 사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하나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사물이라서~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띵~ 의황영은 님~ 정답입니다. 전자렌지, 전자렌지~ 다음 과 다음 과~ 아우, 되게 빨리 맞추시네요~ 와~ 음. 아, 네, 유태무님 컬링 정답. 네, 정답. 컬링이죠, 컬링.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모드 다음 주제 음식 좋죠 음식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뭐성미먼지 <목소리도> 떡볶이+ 떡볶이 정답입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 어떻게 알겠되는가 아~ 아~ 아~ 어어떻 아~ 아~ 아~ 아~ 님 아~ 아~ 아~ 정답. 이거 약간 아~ 런 느낌. 저는요 뿔링 아 이렇게 아깝다 아까 그런 거 들려가지고 돈 이렇게 먹어요 더 이렇게 먹는다고요 아 일단 이런 이상은 총각인지 정답 정답 저는 이렇게 먹는다고요 의상어 된다 그랬잖아요 의상어아 이게 뭐예요? 다음 주대 감정 아또 연기력이 필요한 알아 연기 응.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이렇게다가 두둥 <웃음> 부끄러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요 응, 일단 다시 좀더 디테일 메서드 연기 두둥 <웃음> 두고 있다예요 두고 있다 힌트 두고 있다 상비 언니. <웃음> <웃음> 아상비하지 마세요. 첫 글자 알려드릴게요. 약간 스피드로 갑시다, 그러면. 싸움입니다 싸움. 트팅창 멈췄어요. 솜득 <웃음> 그쵸? 솜득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황! 아, 이거 좀 봐. 아, 아, 아, 아. 아, 아. 황양훈님, 환호. 그렇습니다, 환호, 환호. 하! 아! 김발달님 삐짐! 정답, 정답! 이건 너무 쉬웠네요. 다음 주제! 인물!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시리즈 나오는 분이십니다. 동물 한번 더! 동물 좋습니다. 아 <목소리> 이거 어떻게 하지? 방이 원래 이렇게 길었나? 아 네. 와 <웃음> 얼룩말 정답! 얼룩말 유통금지님! 얼룩말 정답입니다. 중간점강! 황영은님 유통금지님! 동점! 와 축하드립니다! 네! 한표 차이로 임벌베님이 따라잡고 계시는군요! 그렇군요! 와! 뭐 이젠 나라가 본 적이 없는데 약간... Whee! 여러분! 인물 한번더 해주세요. 좋습니다, 인물! 아, 이거... 이분 나라가 정말 좋아해요. <웃음> 아, 인물배리님김연아 정답! 맞습니다, 김연아 선수 맞아요. 되게 이 미천한 몸으로 표현했지만 마음 속에는 그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잘못 건드리면 안 돼요. 약간 이, 이런,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닌가? 이분 약간 이런 춤이... 지 취향 아닌가? 아닌가? 이거 하셨던 분. <웃음>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나라가 잘못 차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마지막 문제! 맞춰보세요! 이건 아무 힌트 없습니다 케이크님! <목소리> G 맞습니다! G 맞습니다! 예~~~ 뷰움 <목소리> 황영은님 유턴검진님 나두분다 네네네네 공동 1등 그렇죠 듣고 싶은 ASMR 멘트를 짤막하게 쳐주시면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회사 가기 싫어 송이 있나요? 아, 그게 저작권 있는 노래가 아마 안될 텐데 나라가 노래 만들어서 지금 불러드리겠습니다. 회사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어 방방방 완전 싫어! 퇴사! 이렇게 네, 끝입니다. 아! 유성 검증이 스타라이트 코디 완성돼! 응, 응. 스타라이트 코디 완성! 스타라이트 코디 완성! うう <laughs>